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키네마스터 있죠? 그죠? 네, 네 키네마스터를 어, 기본 기능 익히는 방법들을 해드렸고요. 그죠? 해드렸고 오늘은, 오늘은 이 키네마스터를 이용해서 고급 기술들 이제 그동안 우리 배웠던 것을 좀 활용해 가지고 좀더더 더, 어, 다양한 기술들을 적용하는 방법들을 좀 해드리고요. 키네마스터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 유튜브 영상 보시면은요. 어, 저걸 어떻게 만들었지? 저건 어떻게 만들어서 가는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꼭 PC를 안 쓰더라도 키네마스터 하나만 가지고도 웬만한 건다 되거든요. 그거를 좀 설명드릴 까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키네마스터를 실행하잖아요, 그죠? 실행하면 제 처음에 키네마스터 했을 때는 딱얘 얘 하나밖에 안나왔어얘 하나밖에 안 나왔는데 안, 안 나왔는데 지금 두 번째 이제 여러분들 키네마스터를 실행하게 되면 오른쪽에 요런 화면이 나와요. 요런 화면. 그죠? 자 이거를 설명을 드릴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에도 이제 지난번 수업 때도 질문이 나왔었어야 되는데 질문이 안 나왔던 게 뭐냐면 지금 작업하던 거 있잖아요, 그죠? 지금 작업 하던걸 어떻게 저장해요? 라는 질문들이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왔던 거죠. 그렇잖아요. 작업하다가 바로 완성시켜서 가는 게 아니고, 그죠 저장해놨다가 나중에 다시 그 시간 날때또 작업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당연히 발생하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저장해놨다가 내가 다시 불러와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저장 버튼이 없었어. 바로 많은 뭐 거예요? 영상으로 내보내기 기능만 있었잖아요. 별도로 저장하는 기능이 없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유가 뭐냐면 그냥 내가 수정하는 순간 자동으로 저장되는 거예요. 수정하는 순간 자동으로 저장되고 그냥 바깥으로 나갔죠? 나가면 어디에 저장되냐면 다시 실행했을 때 보이는 요 화면 요거 이 화면이 이 화면이 여러분들이 편집하던 화면이 자동 저장된 거라고요 편집하던 화면이 그래서 그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앞에 있는 이 녀석 보이세요 이 녀석 요거 이 녀석이 이 녀석이 가장 마지막에 편집한 내용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실수로 전에 편집하다가, 이해되시겠어요? 편집하다가 다시 또 다른 또 영상을 불러서 편집하잖아요. 그러면 별개의 영상이 두개가 생기는거예요 편집하던게. 하나를 편집하다가, 내가 얘를 다시 편집해야지 그러면 다시 불러오지 말고요. 지금 보이는 저 화면에 있는걸 터치해서 들어가서 편집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편집하다가 나갔다가 다시 편집하다가 나갔다가 그러면서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수정을 하실 수 있다. 이해됐나요? 네, 예, 그래서 그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클릭해서 들어가면은요, 들어가면 메뉴가 몇 가지가 보여요. 보이세요? 예, 여기 메뉴에 보시면 여기 메뉴에 보시면은요, 자 메뉴에 보면 첫 번째가 여기 보시면 요 연필처럼 생긴 거 보이세요? 이거 이게 편집하겠다는 의미에 편집 바로 들어가겠다는 의미예요. 이해됐나요? 두 번째는 여기 제목을 터치하게 되면은, 여기다 내가 원하는 제목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지금 프로젝트 파일이 어떤 영상이다라고 제목이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럼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 보세요, 보세요. 어, 내가, 여기 보시면, 이 A4 용지 두장 겹쳐져 있는 거 보이세요? 이게 복사 기능이거든요. 아파트를 한다 그러면, 101동 101호랑, 101동 102호랑, 영상이 틀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비슷하겠죠 내용이 비슷할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앞에는 인트로를 만들어 놓고 중간에 영상을 집어넣고 이해되시겠어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다 자막을 집어넣는데 있는데 또 내가 새로 101동 101호를 만들었어 101동 102호를 만들 때또 인트로를 불러오고 영상을 불러오고 자막을또넣어야되 광고를요 어쩌나요 여러분 그 두번째 101동 1 0호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 프로젝트를 복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게두 개가 생겼잖아요 하나가 더 생겼죠? 그러면 두 번째 거 들어가서 제목만 102호로 수정하고요 들어가서 영상만 날려 그리고 새로 영상만 집어넣어 그러면 인트로하고 내용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영상만 교체가 될거 아닙니까? 그럼 편집하기가 엄청 편해지겠죠? 개념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맨날 매번 광고용 자막을 만들고 광고 이미지를 만들어서 끝까지 집어넣을 필요가 없다고요. 영상만 교체 작업을 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되고, 이 방식은 PC에서 하면 제일 좋죠. PC에서, 컴퓨터에서 여러분, PC에서 음. 작업할 때, 매번 똑같은 걸또 불러와서 자르고 붙이고 광고 넣고 불러와서 <웃음> 복복자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고, 뭐만, 뭐만 하는 거예요? 영상만 교체하는 거예요, 영상만. 네. 그러면, 인트로나, 자막이나, 그대로 있잖아요. 영상 교체할 때, 필요한 자막이나, 내용 위치만 살짝, 살짝 조정해주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보통,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강의를 하자, 이런 강의, 오늘 같은 거 편집하잖아요. 그러면, 편집할 때, 편집할 때, 어떡하냐, 그러면, 전체 영상을 쭉 불러온 다음에, 이해되시겠어요? 나머지 뭐, 인트로나, 아니면은, 광고나 집어넣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서, 그거는, 영상 편집할 때 그때 한번 했잖아요. 그럼 또두 번째 영상 갖고 와서 또 편집 살짝 하고 세 번째 영상 갖고 와서 편집 살짝 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후다닥 하는 거지. 정상적으로 편집하면은요. 시간 너무 오래 걸려서 못 해요. 못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학원 강의 같은 거 편집할 때는 그런 방식이 제일 좋고요. 그리고 부동산 하신 분들 아파트 있죠, 아파트. 아파트 같은 거할 때는 대부분 같은 영상이니까 그런 형태를 쓰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세요, 여러분. 자. 그리고 또 이거는 다른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기본 틀은 똑같아. 이해되시겠어요? 인트로 똑같이 나오고 나머지 내용 틀은 똑같아. 영상만 계속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프로젝트를 복사해가면서 작업해버리면 된다고요. 프로젝트를 복사해가면서. 그러면 시간이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시간이요. 자, 그리고 이 프로젝트 삭제하는 방식이고 이 프로젝트 어떻 한다고요? 동영상으로 업로드하는 거예요, 그죠? 예, 동영상 업로드 하겠다는 얘기고, 삭제하는 거고요. 이걸 재생시켜서 보겠다는 얘기겠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아주 기본적으로 프로젝트를 불러오는 방식에 대해서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자, 그러면 나가볼게요. 나가 볼게요. 다시, 나가서. 아, 자. 지난번에 편집하던 걸 하나 불러볼까요? 네. 지난번에 아마, 이거를 아마 편집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맞나 모르겠네요. 인트로를 안 불러왔었나? 뭐, 어쨌든. 자. 그럼 요런 영상을 하나 우리가 만들었다고 볼까요. 한번 여러분. 네. 자 지난번에 아마 여기 이 정도 했나 모르겠네요. 기억이 안나네. 이게 아닌가. 그냥 요걸로 볼까요. 이것도 했나. 이것도 작업하던 거네. 네. 작업 안하던 게 우리가 이건가? 어, 이거 이거 였던 모양이네요. 우리 수업했던 게 무료 버전이라 광고가 나오는 거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이거 인트로가 날라갔죠? 네, 맞네. 우리 지난번 수업 때 이걸로 작업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까지오시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영상에 대해서 여기까지 했죠, 그죠? 영상에 대해서 여기까지 했죠. 그리고 영상 잘라얘기까지다 해드렸죠. 영상 자르기까지 해드렸죠, 그죠?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조금 기술적인 부분들을 설명드릴게 몇 가지만요. 자, 어떤 거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상단에 보시면, 자, 상단에 보시면은요, 미디어가 있고 오디오가 있고 녹음 미디어가 있고 오디오가 있고 녹음이 있잖아요. 그 옆에 레이어 있죠. 여기 레이어 를 한번 터치해 보면은요, 레이어를 클릭해 보면 상당히 이상한 게 하나가 생겼어요. 여기에 미디어가 있는데. 여기에 미디어가 또 있어. 보이세요? 예. 어, 뭐지? 저 미디어는 뭐고 저 미디어는 뭐냐라는 거죠. 이두 개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면 여러분, 영상 편집이 어마어마하게 쉬워져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늘어나요. 늘어나요. 첫 번째, 저 왼, 오른쪽에 있는, 요 우측에 있는 미디어 있죠, 이거 요거. 요거 있죠? 예. 요거는 뭐냐면, 이, 지금 보이는 이 영상하고 같은 라인을 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 영상 다음에 뭐 앞에다 붙이든지 영상을 이 영상 뒤에 영상을 붙이든지 이 영상 앞에 사진을 집어넣든지 이 영상 뒤에 사진을 집어넣든지 즉 영상과 같은 라인을서 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근데 여기 있는 레이어에 있는 미디어는 뭐냐면요 레이어에 있는 미디어는 영상 안에 영상이 들어가는 거 영상 안에 사진이 들어가는 거 영상 안에 무언가를 하는 거를 우리가 레이어 안에 있는 미디어라고 해요 이,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일단, 영상 안에, 영상 안에, 내가 뭘 집어넣느냐 하면, 우리가 부동산이니까라면, 부동산 하신 분들 대상으로, 자, 설명드려볼게요. 영상 안에 우리가 부동산 하신 분들 뭐가 들어가냐 그러면, 물건을 소개하잖아요. 그 물건 안에 뭐가 들어가요? 아, 도면, 도면. 평면도 같은 거. 이해되시겠어요? 보통 영상 보면은, 메모를 소개할 때 우측 하단이나 상단에 평면도가 올라가죠. 그죠? 음. 그렇잖아요. 그런 영상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런 걸 올릴 때 쓰는 방식이라고요. 눌러서 여기 미디어 버튼을 눌러서 그 평면도 사진 있죠? 평면도 사진을 갖고 와요. 자, 제가 평면도 사진을 한번 가져가 볼게요. 평면도 사진이 어디에 있냐 그러면 여쪽에 있네. 자, 평면도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온. 평면도 사진을 제가 쭉 찾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와서 들어왔죠, 그죠? 그럼 이거를 크기로 조정해가지고요. 조정해서 원하는 위치에다 갖다 놓을 수있다고 이렇게. 이, 해되셨나요 지금 뭐냐,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고요. 어, 중간에 꼭 팩명도가 아니더라도 이 영상에 해당하는 소개할 이미지를 넣어도 되는 거예요. 또는, 또는, 어, 그 영상에다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수화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같은 데 설명을 하는데 오른쪽 하나에다가 수화 영상을 집어넣어서 같이 설명하는 거를 해주고 싶어 그러면 영상에 또 영상을 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원하는 위치에다가 짠 하고 넣어주면 영상에 영상이 겹쳐가지고 소개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 이해됐나 여러분? 예, 네. 그게 미디어예 미디어예요. 거기다가 이걸 응용하는 방식 중 하나 또 알려드려 볼게요 재밌는 거 어떤 거냐 그러면 자 내가 만약에요 내가 만약에 미디어에 이번에는 똑같은 거 하나 들고 올 건데 사실 한번 잘 보세요 똑같은 거 하나 들고 올 건데 이번에는 이걸 하나 갖고 볼게요 자 이게 그냥 여러분들 지금 갖고 온 책에 그냥 동그라미 점 사각형 점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아니면 화살표 이해되시겠어요 그런 개념으로 인지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런 개념으로. 그럼 그거를 럼그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갖고 와서 안방에다 갖다 놓고요. 이해되시겠어요? 안방에다 갖다 놓고, 갖다 놓고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우리가 애니메이션 효과 배웠죠? 애니메이션 효과. 기억나세요? 애니메이션 효과가 가지고 느리게 전면하 효과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세요, 저렇게요? 지금 뭐냐 그러면, 영상 보면은 여기 이러면서 깜빡깜빡깜빡 깜빡, 깜빡 찍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가 건너방 이용하고 들어가면 또 건너방이 깜빡깜빡 깜빡, 깜빡대고 있죠 토지를 보여주다 보게 되면은 저기 위치에 화살 표가지고 탁탁 찍고 있잖아요 그방식이라그 방식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요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원하는 위치에 다가딱 집어넣고 이해되시겠어요? 어, 집어넣고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게 되면 그 위치에다가 딱딱딱 찍어주는 효과가 나타나는게 지금 같은 방식이라는얘기예요 그럼 영상에다가 영상에다가 뭘 갖고 온다고요? 그러니까 도면을 갖고 와요. 도면에다가 내가 소개할 때그 소개 위치가 여기다면서 이렇게 찍어주는 거라고 이렇게 해요. 우리 깜빡깜빡 되는 거 이제 이해되셨죠? 그죠? 지금 왜 되고 있는지 그죠? 저렇게 표시를 할수 있다는 게첫 번째 거예요. 두 번째 기법. 영상 위에 자 영상 위에 이번에는요. 여기 레이어에 보시면 레이어에 보시면 미디어 밑에 보시면 효과 있고 스티커 있고 보이세요 여러분? 예. 효과는 효과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가지 다양한 효과 중에서 어떤 게 있냐 그러면 모자이크 효과지 모자이크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효과에 가면 대부분 이제 우리가 필요 없는 부분들을 가려야 되죠 그죠? 모자이크 효과가 여기 있어요 기본 효과에 가보면 이렇게 블러 효과 블러, 블러 효과랑 모자이크 효과 두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본 효과는요 그래서 모자이크 효과를 터치하시면 여러분들이 여기 모자이크를 원하시는 범위, 범위를 이렇게 모자이크를 지정하실 수 있으시, 있으시고요. 네. 이렇게 하죠? 네. 모자이크를 이렇게 집어넣으실 수 있어요. 사이즈도 좀 하셔가지고요. 그래서 영상에다가 모자이크 효과를 집어넣으시는데 좀 힘들어요, 여러분. 경사은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자이크 효과를 좀 이걸 하나하나 다 집어넣으려면 상당히 센 고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 제가 처음에 영상 편집할 때도 설명드렸지만 은 어, 움직이는 영상에 모자이크를 적용할 때는요 차라리 그 부분을 잘라 없애버리는 게더 낫다 음, 그게 훨씬 훨씬 여러분들이 영상 편집하기가 쉽다 근데 정 집어넣어야 된다 그러면 이 방식으로 집어넣는데요 좀 길게 집어넣어서 움직이더라도 그 모자이크 범위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도록 모자이크 범위를 좀 키우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PC에서 PC에서는 모션 트래커라고 하는 기능들을 가지고 영상편집 툴에는 모션 트래킹 같은 기술, 기술들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요 내가 특정 사람을 지정하고 모자이크 효과를 주면 이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모자이크가 지, 어, 되거든요 예, 네, 모자이크가 돼요 PC에서는요 그런 기능들을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데 그것도 쌩녹아다셨거든요 여러분 한 명인 경우에는 그나마 괜찮은데요 한 채로 가가지고 한 명씩 다 해줘야 되는데 머리 터지게 될 거예요 완전히요. 다터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가능하면 영상을 찍을 때 여러분들은 전문 진짜 편집 기술자들은 아니니까 아니니까 가능하면은 이제 영상을 찍을 때막 이제 초상권 침해가 안 되는 방향으로 찍으시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나왔어요 하면은 찰, 차라리 잘라내든가 그래도 안 돼요 그러면 그때 이제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돼요. 그죠 죠자 그래서 여러가지 효과들을 모자이크 효과를 줄수 있고요 자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효과를 보시게 되면은 어 기본 효과 말고도 여러분 여러가지 다양한 효과들을 또 추가로 더 다운 받을 수 있으, 있으세요 여러분 무료 버전으로요 다운 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자그 다음에 스티커는요 스티커는 뭐 어렵지는 않아요 특별하게 어려운 건 아니고 이런 스티커를 하나 만들어서 터치해서 집어넣으면 집어넣으면 이렇게 해서 편집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이런 스티커를 집어넣을 수 있다고요 이런 스티커를요 이것도 뭐 그닥 그렇게까지 뭐 좋다라고 얘기해 드리참 그렇긴 한데 효율성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많이 없을 거라 생각해요 움직이는 영상을 찍을 때는 정지된 영상에서 뭔가 보여줄 때는 조금 다르겠지만은요 움직이는 영상에서는 스티커도 그닥 그렇게 효율성 있는 부분은 아니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모션 트래킹 기능을 쓰시면 좋은데, 우리가 모션 트래킹 기능까지 배우시기가 조금 어려워서, <웃음> 어려워서, 어쨌든, 따라가면서 그 기술을 적용시킬 수 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손자, 손녀들 찍었는데, 빨간바고 뛰어다니고 있는 데 그죠? <웃음> 가려야 될 거니까 <웃음> <웃음> 그죠 <웃음> 그렇다니까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그죠 만나주는 <웃음> 그런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웃음> 자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가 텍스트는 우리가 글씨 쓰는 건가 이해되셨죠 그죠? 음. 텍스트 말고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제가 여기 보면 손글씨 보이세요 손글씨? 네, 손글씨란 기능이 있는데 재밌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렇게 손글씨를 썼어요 그죠? 이렇게 손글씨를 썼죠 그죠? 여기다가, 여기다가요, 송글씨에다가 어떤 걸 주냐면,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는 거예요,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는데, 애니메이션 효과를 어떻게 주냐, 그러면, 어, 순서대로 나오는 효과. 보자, 어딨나 비닐인 반시계 시계, 느리게 깜빡이 말고, 요건가? 획별로 나타내기, 순서대로 나타내기. 순서대로 나타내기 효과를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글씨를 표시할 수 있어요. 슥슥슥슥슥슥 이해 됐나요? 마치 내가 글씨를 쓰는 듯한 효과를 나타내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냥 글씨를 딱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죠? 이렇게 내가 슥쓱쓱슥 글씨를 쓰는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이름이나 그죠? 지명이나 이런 것들을 표기해 줄때 상당히 재밌는 효과를 줄수 있는 게 손글씨 효과예요 손글씨 효과 그래서 레이어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총 다섯 가지 설명 드렸죠 그죠? 레이어에 는 미디어는 영상 위에 영상을 올리거나 영상 위에 어떤 거라고요? 이미지를 올리는 방식으로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영상 위에 뭘 올린다고요? 이렇게 도면으로 올리고 그죠? 그 위에다가 화살표 표기를 해가지고 내가 이 방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 이렇게 표기할 때 레이어에 미디어를 쓴다. 이해되셨죠? 그죠? 미디어를 쓴다. 그리고 그리고요 어, 특수효과, FX 특수효과는 모자이크 그죠? 그리고 스티커 그 다음에, 텍스트 다음에, 손글씨 뭐, 요런 효과들을 영상에다가 줄수 있다. 라는 게 레이어에 있는 효과들이었어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번에는, 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여러분들 영상을 쭉 보다보면요. 쭉 보다보면.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신기한 물건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 물건은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정말 끝내주실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이 물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러 가시죠. 그랬는데, 그 영상에 물건이 나와야 되는데, 뭐가 나와? 광고가 나와. 막 집중했단 말이에요.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집중을 딱 했는데, 집중을 딱 했는데 뭐가 되는 거예요? 네, 광고가 짠 나오고, 그 다음에 제작이 되는 거야. 왜? 우리가 영상을 제작하는 목적을 여러분들 생각해야죠. 영상을 제작하는 목적은요, 딱 그거 하나잖아요. 나한테 전화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결론을 먼저 보여줘도 좋긴 하지만요 은 음. 설명을 쭉 하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 이쯤 되면 이제 사람들이 집중해서 보겠지 하는 순간에 내 광고를 딱 때려주면 효과가 끝내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부분 강사들은요 강사들은 어떻게하냐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걸 얘기할 테니까 잘 집중하세요 이해되시겠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광고가 나가는 거죠 나는 누구 고기서 <웃음> 그러니까 잠깐 그게 딱 나온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라졌다가, 그죠? 이제 원하는 영상이 나가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집중을 꼭 하고 있다가, 우, 우, 우 하다가 이제 영상이 나오잖아요. 넘어가는 게 그냥요. 그런 광고 효과을 많이 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렇게 하느냐, 설명드리잘 들으세요, 여러분. 자, 잘 들으세요. 중간에, 이렇게 지금 내가, 어, 잠깐, 이거 다 치우고, 잠깐 볼게요, 네. 네. 자, 여기 보시면, 화장실 설명을 쭉 했잖아요 그죠 네. 여기에 지금 엄청 중요한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게 샤워실이 끝내주는 샤워실이에요 설명하다 하다가 어떻게 되는거예요 어떤 샤워실이냐 면 하는 순간 뭐가 나오는거예요 광고가 나가는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저 부분에 뭐가 들어야 되는 거? 광고 영상이 됐던 광고 사진이 됐던 들어가야 될거 아니에요 맞죠 그죠 그러면 그걸 집어넣는 방법이 저기 위에 있는 미디어라는 방식이었죠 그죠? 레이어의 미디어는 영상 위에 올라가는 거고요 그죠? 미디어는 음. 영상과 나란히 들어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그냥 미디어에서 넣으면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요 그냥 미디어에서 넣는 순간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앞에나 뒤에 들어가 버려요 제일 앞에 부분이나 제일 뒤쪽으로 영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이 영상 요 사이에 딱이 부분에 넣으시 넣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게 영상을 잘라요 야 영상을 분리를 시켜서 이해되시겠어요? 그 사이에다 집어넣는 방식을 해야지 들어간다고 여러분 이해됐나요? 그럼 이 부분은 영상을 잘라야 되죠 지난번에 배웠던 방식으로 어떻게 해요? 화면을 터치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위를 누릅니다 가위를 눌러서 몇번째 누른다고요? 세번째 여러분 연습을 안 해봤으니, 아시죠? 자, <웃음> 세 번째는, 그러면, 그러면, 요렇게, 영상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보시면, 지금, 플러스 버튼 보이죠? 네. 보이면서 어떻게 영상이 분리가 되었어요? 라고 나왔죠? 그죠? 이해 됐나요? 그러면, 요 영상 사이, 그죠? 요 영상 사이에, 사이에, 커서를 두고, 그죠? 두고, 뭘 눌러요? 미디어. 이해 되시나요? 그래서 내가 집어넣을 사진 있죠? 그죠? 사진을 하나 집어넣어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시, 심플해요 여러분. 넣고 자이 화장실에 여기가 하는 순간 제가 나오는거지 이렇게.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오 하다가 이들어하는거예요자 그럼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영, 영상과 영상 사이에 무언가를 넣고 싶어요. 그죠? 그러면 중간에 영상을 잘라. 이해되시겠어요? 잘라서 그 사이에다 넣고 싶은 영상을 미디어를 통해서 넣으면 된다는 라 거예요. 영상 위에 영상이 흘러간과 동시에 같이 흘러가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거는 레이어의 미디어를 어라는 거예요. 음. 이해됐죠? 네. 그래서 이 개념만 이해하시면, 저 솔직히 PC를 안 쓰시더라도요, 스마트폰으로 영상 편집하는데 굉장히 음. 여러분들이, 네. 스마트폰으로 영상 편집하는데 어,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게 모르면 매번 잘라내고 자막 넣고 잘라내고 자막 넣고 끝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런 기술들을 조금만 응용하시게 되면 응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다는 라 것을 첫번째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영상을 찍다보게 되면 가장 많이 쓰는 기술들 여러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기술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또어 2배 재생 그러니까 4배 재생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특정 영상부 그 부분만 빨리 이렇게 돌려야 돼 빨리 그죠 네, 그걸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뭐, 어렵지는 어렵진 않아요 자 그러면 제가 제 영상을 잠깐 보면 쭉 움직이다 보면은요 요렇게 가다가 설명을 <웃음> 하다가 어라 쭉 가다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기 지금 어 특정 부분, 어디를 좀 움직일까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냥 이렇게 설명드려야겠나? 자 아, 만약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런 영상의 길이가 있는데 이해되시겠어요? 있는데 이 부분만 내가, 여기만 내가 2배 재생을 하고 싶어요. 이해되시겠어요? 또는 4배 재생을 하고 싶어요 할수 있겠죠? 그죠? 즉 뭐냐 그러면 앞부분에 보통 빨리 재생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에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렇죠 런자 지금부터 여러분 제가 지하철역에서 예, 현재 우리 물건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열심히 제가 한번 시간을 재해 보겠습니다 뚜루루루 어떻게 쭈르륵 하잖아요 그죠 그때 가장 많이 쓰는 형식이고요 요리 하시는 분들이 그죠 요리 영상을 찍을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뭐 깨고 막 하는 거를 그걸 뭘 계속 보여줄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돌려 가지고 그죠? 넘긴다든지. 그러니까 뭔가 작업을 할때 특정 부분을 그렇게 길게 보여 줄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 빨리 돌리게 관계하는 것처럼 그죠? 그렇게 쓰려면 어떤 부분이 필요하냐 그러면 그 부분에 그 부분에 뭘 해야 돼? 영상을 잘라야 된다고 이렇게요. 해 내가 빨리 감기할 부분만큼 영상을 잘라 놓지 않고 이해되시겠어요? 안 잘라 놓고 빨리 감기 적용하면 전체 영상이 다 적용돼 버리는 게그게에요 그 항상 영상의 편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자르기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그런사 그런 거예요. 자르기만 잘해도 여러분, 영상을 여러분들이 정말 편안하게 만들어 낼수 있어요. 근데 자르기를 못하면, 못하면 매번 내 영상이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매번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거죠. 여기에서, 여기에서요, 여기에서 내가 그러면, 어, 지금, 어, 보자, 뭐, 한, 이쯤에서, 그냥 할게요, 여러분. 제가 한 여기, 여기, 이쯤에서, 이쯤에서, 이쯤에서요. 이쯤에서 영상을 잘라내고요. 그 다음에, 이만큼만 내가, 어떻게, 하겠지 부엌 보이는 부분만 잘라내서, 지금 보이는 이 중간 부분 있죠, 여러분. 이 중간 부분에 배속을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중간 부분에. 이해됐나요? 여기 보이는 이 중간 부분에, 빠른 배속을 적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중, 배속을 적용할 영상을 선택, 터치 되셨죠? 그죠? 네, 자르기는 제가 안 해드려도 할거 아니에요? 그죠? 네, 터치 한 다음에, 터치 한 다음에, 오른쪽에 메뉴에 가시면, 오른쪽 메뉴에 보시면, 속도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보이세요? 속도. 하시셨어요? 속도? 네. 속도를 터치하면, 배속을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 그러면 1배속으로 할지 4배속으로 할지 8배속으로 할지 2배속으로 할지를 내가 여기다 적용을 합니다. 이렇게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재생시켜보면 보이자 누르고 재생을 시켜보면 은 자,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은 저, 미리보기에서는 미리보기에서는 이게 2배속 이하는 1.5배속 정도는 보이는데 2배속이 넘어가면요. 은 넘어가면 미리보기에서는 안 보여요. 영상을 만들어야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미리 보기 위해서 영상이 툭툭툭툭 끊기는 걸 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미리 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영상을 정상적으로 만들면 깨끗하게 빨리 움직이는 걸 보여요 여러분 네, 빨리 움직여서 그거 하나가 좀 단점이긴 해요 단점이긴 한데 그것도 몇번 하시다 보게 되면 어느 정도 배속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할수 있고 2배속 이하는 그래도 정상적으로 보이니까 보이니까 2배속 이하로 하실 분들은 큰 문제가 없으시고 즉 요리하시는 분들은 4배속 8배속으로 하면은 너무 빨라서 안되고요. 보통 한 1.5배속 2배속 정도만 하시거든요. 그 정도 수준에서는 큰 문제가 안되고요. 안 어, 부동산 쪽 하시는 분들은 저기서 저기까지 걸어가는데 막 5분씩 10분씩 걸리니까 그런 보통 한 8배속까지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8배속 적용시켜놓고 영상을 만들어서 봐야 되는 거고요. 잘 나오는지 뭐 그런거 정도 그 정도 수준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겁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을 편집할 때쓸수 있는 기본적인 기술들은 대부분 다 알려드렸어요 한번 고민해보세요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영상을 딱 보시면 대부분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나지 이 이상 가는 경우들이 잘 없어요 예. 네. 그러니까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 거의 대다수의 기술들이 가능한 게요 키네마스터라 고 하는 기술이에요. 키네마스터 프로그램이요. 에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 일단 배경 음악 집어 넣는 거 하나만 하고 끝내드릴게요. 음악 집어 넣는 거 우리 안 했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당연하겠지만 배경 음악을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고, 그죠? 갖다 놓고 여기 보시면 오디오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나요, 여러분? 오디오, 네, 오디오, 네. 그죠? 네, 여기 오디오, 오디오를 클릭하면은요, 여러분 클릭하면 제일 먼저 본인 핸드폰에 있는 노래가 보여요. 핸드폰에 있는 노래. 우리는 어디? 여기 음악 보이세요. 음악. 음악. 여기 음악을 터치합니다. 음악을 터치하면 저는 미리 무료 버전 다운받아 놓은 게 있어가지고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한 번도 무료 버전을 다운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어요? 무료 버전을 다운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요 내용이 안 나올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집처럼 생긴 데 들어가서 여기 보이세요? 네. 여기 들어가서 여러분들 무료 버전 음악들을 다운받으시면 된다고요. 공짜 음악들을요. 공짜 음악들을 자 여기 터치해서 들어가면 들어가면요. 여러가지 무료 음악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프리미엄이라고 적혀있는 거 보이세요? 이거요? 이거는 돈 내라는 거예요. 유료 버전 쓰는 사람만 주는 거예요. 유료 버전 쓰는 사람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뭐 ost 볼까요 네. 여기 보면 이렇게 문플라워 이렇게 무료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뷰티풀데이 무료돼 있죠. 그죠? 이렇게 무료라고 적혀있는 것들 있죠? 무료라고 적혀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운받아도 전혀 문제가 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료라고 적혀있는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된다. 이해됐나요? 다 받으시고 어 나가면 나가면 음악부분에 이렇게 음악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얘를 터치하면 아래쪽에 음악이 재생되면서 여기 플라스 버튼 보이세요? 플러스? 네. 이플라스 버튼을 터치하면 네. 터치하면 아래쪽에 이렇게 음악이 짠하고 들어간다 여기서 제가 수업을 하다보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질문들이 막 나오거든요 어떤거냐 그러면 교수님 음악이 안들어나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너무 고차원적인 농담을 해드렸나? 음악이 안들어나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왜냐면 영상은 한 3분짜리 영상을 찍었는데 음악은 2분짜리 갖고 어떻게 1분이 비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요? 2분짜리 음악을 다시 자꾸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3분으로 네.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미 2분에 정해져 있는 음악을 어떻게 3분도 늘릴 거예요 자꾸 이게 늘렸다가 줄였다가 늘렸다가 줄였다가 그렇게 습관이 들다 보니까 음악을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정해진 음악은 늘릴 수 없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 했던 요 이미지 있죠? 아까 여기 보시면, 우리가, 여기 보시면, 제 중간에 광고를 집어 넣었죠, 그죠? 광고는 이미지니까 늘렸다가 줄였다가 얼마든지 할수 있죠. 정지된 거잖아요. 맞죠, 그죠? 동영상은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수 있나요? 없어요. 동영상은 이미 1분짜리면 1분, 5분이면 5분 딱 정해진 시간 내에 찍은 건데, 그걸 어떻게 늘릴 거예요, 여러분? 늘릴 수는 있죠? 0.5배속 이렇게 해가지고, 우와, 우와, 이렇게. <웃음> 이렇게 그러니까 제대로 쉽게 모르겠지만 은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못 늘린다는 거예요 음악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모자라면 그 위치에 음악을 하나 더 갖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음악을 갖다 놓든 이해 되시겠어요? 다른 음악을 갖다 놓든 음악을 줄이는 건 가능해요 음악을 줄이는 건 가능하지만 늘릴 수는 없다는 라거 그것만 여러분들이 어, 이해하시면 이렇게까지 배경음악까지 집어넣는 것도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됐나요 여러분? 저작권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 무료 음악으로 받은 건다 저작권 은는요 키네마스터에 제공해주는 것들은 전부 다다 저작권 없는 거예요. 없는 거니까 여기 있는 음악들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나머지 다 저작권 없는 음악들 다 다운받는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가지고 키네마스터, 키네마스터 전반적으로 기능들을 거의 대다수로 알려드렸고 이거 말고도 솔직히 세부적인 기능들은 더 많지만 세부적인 기능까지는 우리가 알려드리기에는 조금 어좀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가 영상을 찍다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다루는 80% 정도를 제가 다 해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힐네마스터쭉 들어보니까 여러분들 고민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은 이거 괜찮다 이거 웬만한건다 되네 그죠? 굳이 PC에서 내가 뭔가 복잡한 작업들 안 하더라도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다 작업할 수 있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 잘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쓰시면은요, PC에서 복잡하게 작업을 안 해도 돼요. 음,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웬만한 작업들은 여러분들이 가능한데, 단점, 단점. 긴 영상을 편집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음, 권영 교수님처럼 1시간짜리, 7시간짜리 편집하려고 못해요, 이걸로는. <웃음> 할 수가 없어요. 즉, 짧은 영상 5분 10분 뭐 이런 짧은 영상에 간단하게 컷하고 제목 집어 넣는 건 괜찮은데 긴 영상을 편집하기에는 어이스마트폰으로 하기에는 좀 힘들다 이게 장단점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한 5분 10분 짜리 영상들은 조금 힘들다 요걸 하면 은 충분히 가능해요 뭐, 여러분 조금만 시간을 들이시면 근데 더긴 영상을 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좀 따르다 라는 사실 그런 부분들만 좀 인지해서 자, 작업하시면 그리고 이걸로 좀 편집 많이 해보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수익 창출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세요. 실제로, 이게 영상을 찍고 있어서 제가 좀 표현을 못하지만은요, 표현을 못하지만, 어, 음, 제가 알고 있는 교수님 중에 한 분이에요. 한 분이 IT를 전혀 못해요. 진짜로. 완전 재명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영상을 일주일에 일곱 편 찍어요. 일주일에, 실제로, 지금, 지금도 그렇게 찍어서 올리고 있다. 지금 영상 올린 개수가 500개가 넘어요. 일주일에 7편 영상을 올리고 있어요. 근데 그분은 딱 하나예요. 김 교수야, 나는 하나도 모르니까. <웃음> 모르니까. 나한테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 그거예요. 그냥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만 좀 하게 해줘. 그거예요. 항상 한 개씩만 물어보죠. 한 개씩만. 많이도 안 물어봐요. 한 개씩, 한 개씩 물어보면서 자기가 채워가시거든요. 근데 계속 좋아지고 계신데 그분 영상의 90%가 다 뭐냐면요 전부 스마트폰 스마트폰으로 찍어가지고요 그냥 현장 딱 가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딱 찍어 이해되시겠어요? 찍어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폰 으로딱 찍은 다음에 바로 얘기해 그냥 바로 현장에서 바로 해버려요 그 다음에 어떻게 키네마스터딱 실행해가지고 자막 집어넣어 자막도 여기 어디 그뭐 땡땡면 무슨 무슨 토지 가 걸어놓고 있잖아요 그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이 8분이면 8분,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근데 넣어버려, 그냥. 이해되시겠어요? 끝! 끝! 이해되시겠어요? 끝! 없어! 찍고, 자막 한줄 끝까지 집어넣고 해. 이해되시겠어요? 끝! 네, 끝! 네. 그기서 올리는 게 계속. 네, 올려요. 계속. 그렇게. 일주일 한 편씩. 근데, 그걸, 그 역량이요. 엄청나게 크다니까 여러분요. 토지거래 엄청나게 하세요 <웃음> 토지거래 엄청나게 하세요 그거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하루에 최소한 두명에서세명이요 영상 보고 찾아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계속 영상을 얘기, 얘기하지만은요 영상을 이쁘게 만들려고만 하시면은 여러분 절대로요 영상을 다량 생산 못해요 여러분 많이 생산을 못해요 이해 됐나요 여러분? 근데 영상을 예쁘게 생산 안하려고 하면은요 그냥 빨리빨리 생산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음, 게임이나 예를 들어 뷰티나 아니면 영화나 엔터테인먼트처럼 예쁘게 보여줘야 되는 업종이면요 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부동산 쪽이나 아니면 여기 지금 거의 오신 대다수가 부동산이 많아서 그렇긴 하지만 은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인데 특수분야에 계신 분들은요 예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요 컨텐츠 내용이 더 중요하니까 그것만 보면 굳이 안 예쁘더라도 그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땅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설교 내용이 있는데 예쁘게 만드는 게 뭐가 중요해요 그 내용이 나한테만 맞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도 외적인 거에 너무 많이 신경을 쓰는 거예요 외적인 거예요 데 네, 그러다 보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영상 이쁘게 만드는 거면 자꾸 접근을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다. 그리고, 저기, 강동 쪽에, 아, 고덕동에, 고덕에, 거기, 아파트 단지가 작년인가 제 2년 전에 대, 대규모로 입주한 적, 입주한 혹 기억나세요? 엄마어마 세대 입주했죠, 그죠? 거기에 계신 분도요, 스마트폰을 그때는 이제, 비, 그, 키네마스터나 비바비디오 교육을 했는데, 비바비디오를 앱으로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한 5분, 2분 이런 영상 찍어서 스마트폰으로 영상 을 20개 정도 올린 거예요. 근데 그거 보고 사람들이 엄청 찾아와줘요. 거래가 엄청나게 돼가지고 왜? 그 시절에는요. 그러니까 유튜브에다 그렇게 영상을 올리는 사람조차가 없었던 거예요. 왜? 네. 그러니까 검색하면 그 사람들밖에 안 나오거든. 오는 거 해서 계속. 다른 사람들은 이쁘게 만든다 아니면 힘들다는 핑계를 안 했지만요. 은 그분은 그냥 한 거에 이래도 그렇게 해요. 그 스마트폰 용쪽 수업은 더할 거예요. 한 30분 정도 더 하고 더 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를 막 오늘 다 마무리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어, 오늘 다 마무리하고요. 하고 블로그가 들어야 되는 블로그. 우리가 이제 온라인 마케팅에서 유튜브 블로그가 같이 섞여서 이번 우리가 12시간 수업, 12분 수업이라서요. 블로그까지 다음 주까지는 블로그까지싹 마무리해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블로그 기본은 들어야 되니까 기본은 들어야 되니까 음자 그러면 어, 그러면 어쨌든 티네마스터 마무리 해드렸고 혹시 하시다가 잘안 되거나 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하시고요 그리고 10분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이제 다시 스마트폰 마무리 수업 해드릴게요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